사각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안 절개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턱의 무턱 수술이라든지 주옥턱 수술이라든지 또는 브이라인 수술, 앞턱에 관한 수술도 전부 입 안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안면윤각 수술에 있어서 광대 수술의 경우만 브렛나르 절개 1cm만 포함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각턱 수술이라든지 앞턱 브이라인 수술은 전부 입 속으로 하기 때문에 겉에 흉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, 흔히 얘기하는 광대축소술의 경우에는 이반 저희 병원에서는 입반절개와브렛나루 절개하고 를브렛나루 절개의 경우에는 대개 흉의 길이가 1cm 미만이고 또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2, 3개월 지나시게 되면 은 그건 누가 봐도 머리카락 속의 흉터를 거의 구분해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브렛나루 절개의 경우 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